How does 오늘은 다녀올 오늘은 김형석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러 갑니다. 갈까 <웃음> <웃음> 아니면은 그냥 편집하는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제품 협찬 받은 것도 그렇게 유료 광고를 하게 돼있어 돈은 안 받고 근데 나그 목걸이 그게 협찬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야 조회수 수익이 붙는다 하면 영상 보기 전에 광고 뜨잖아 그게 이제 조회수 수익이 나는 거야 박사원님이십니다 여러분 언니 나가 봐 신기하다. 뭐 <놀람>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다 듣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영석 교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늙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우리나라 석학 중한 분이세요. 한 5개월 전쯤이었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 맞나?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들어서 되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깊이... 한거 같아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 스스로 이게 치유가 되어야만 잘살수 있는데 그 이때만큼은 이게 혼자서는 감당이 잘안 되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다가 평소에 친한 언니이자 이제 블로거 그리고 유튜버인 박사원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인문학 책을 추천했었더라고요. 바로 이 책의 저자이신 김형석 교수님은 현재 실제 사실 언니나 전화 좀 궁금했던 게 과연 102세나 되시는 분이 어떻게 걸어서 무대 위로 나올까 목소리는 어떨까 이런 게더 궁금했거든요 진짜 제 생에 그렇게 정정하신 분을 처음 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육체는 늙지만 정신은 늙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30살까지의 교육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세 이후의 공부는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공부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독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독서하는 습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내일은 이제 자소서 열심히 쓰고 또할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겠네요. 지금 일어나서 씻고, 방 정리 조금 하고, 커피까지, 김나는 거 보자.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제 슬슬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요일이 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오늘 하나 제출하고 내일까지 빨리 써서 내일 제출해야 돼요. 되게 당일치기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편집. <웃음> 목요일부터 유튜브 편집을 슬슬 해야 일요일에 업로드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좀 일요일 업로드를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요일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상쾌한 하루를 보내 볼게요. 파이팅. Take my hand and hold it tight. Look at Paintings, I'll be your guide. Don't stop looking. At Oh my. Up there. o d l e u but I'm just content with me next to you. Let's go to an art museum, I'll explain it at the coffee shop. 자국에서 자소서를 조금 쓰고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집에 있으거 너무 졸려가지고 못 쓰겠어요. 여기서 집중해서 써야 될거 같아요. 어, 자소서 쓰기 전에 이렇게 비전을 찾아서 보면은 포인트 잡기가 쉬워요. 오늘의 저녁입니다. 완전 배가 고파요. 확실히 머리를 쓰니까 엄청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요즘 살이 다시 찐것 같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계란을 이렇게 삶아왔어요. 다이어트 할때 매운 거랑 단거 땡겨가지고 최대한 칼로리 낮은 걸로 그런 맛들을 즐기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단 거는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매운 거는 스리라차 소스를 많이 먹어요. 이 스리라차 소스가 스윙스가 다이어트할 때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게 0칼로리예요. 그래서 계란 먹을 때 이거를 같이 먹으면 좀덜 물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약간 할라피뇨의 매운맛 느낌이에요. 이전에 제가 쌀 페이퍼에 야채 싸먹을 때도 이 소스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이어트 하실 때 매운 거당기신다 하시면 이 스리라차 소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학교 취업센터라든지 선배들한테 자기 자소서를 보여주고 그자소서에 대해서 몇번 피드백을 받아보신 분들은 자소서 쓰는데 크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채용권은 아니었지만 장학생 선발할 때 어떤 자소서들을 봤을 때 얼마나 문체를 화려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썼느냐보다도 일단은 진정성과 딱그 눈에 들어오는 몇 개의 키워드들로 뽑았었거든요. 여튼 자소서도 제가 지원하는 회사에 현직자들이 볼 거고 그 현직자들이 봤을 때 본인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몇몇 개의 키워드들이나 문장이 있을 텐데 사실 그거는 운이잖아요. 그래서 간결하고 읽기 편하게 최대한 쓰려고는 해요. 인적성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했지 자소서에서는 수정한다고 크게 시간을 두진 않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자소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러프하게라도 쫙 써놓고 그 다음에 계속 수정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소서 제출을 하고 굿바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웃음> 눕자마자 뻗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음성으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